이가 좋아. 너도 내가 좋이번 <웃음> 크리스마스는 소미 집에 이거 화이트와 함께해서 널깨거좋주고 싶어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아 산타 할아버지노아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부돌프 브로입니다 캐럴 좀 불러봐 <웃음> 어? 캐럴 좀 불러보라고 저 동물인데요 아아 <웃음> <메리> 크리스마스 음음 음음 음음 음 m 음음 딩음 음음 음음 음음 음음 음음 음음 음음 음음 음음 음음 음음 음음 음음 음음 음음 여러분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어요 띵고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띵고가 뭐예요? 띵고란 큐덜트 전문 어, 어플이에요 여러분 저도 아주 잘 이용하고 있는 필수 앱이랍니다 뭘할수 있는데요 거기서? 내가 관심사 있는 장난감만 딱 골라서 매칭을 해주는 그런 아주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또 연말 하면 또 뭡니까? 또 오르고르, 오르고르는 네 거지 않니? 어? 오르고르내 네 거지 않니? 어니거잖니니거잖아아 네 네, 네 니꺼잖아 네 오르골은 니꺼잖아 네 내꺼잖아 내가 샀지않아 이렇게 하고 <웃음> 오르골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거 다 띵고에서 파는거야? 띵고에서 사실 수 있는 제품들이고 띵고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파는 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에서 파는 제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만 제품이기 때문에 또 여행 갔을 때또 이거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여기 띵고에서 딱 팔고 있더라고요 선물을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1등, 2등, 3등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는 마지막에 이게 알려드릴 아. 거예요. 3등은 짠~ 이여러분 이게,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자석이에요. 자석. 자석. 자석. 오르골이 아니고 자석. 3등이지 않니? 3등도 오르골 가려면 1등이 화가 나지 않니? 뒤에 보면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밑둥, 위둥이렇어 너무 귀엽죠? 음. 냉장고나 이렇게 철제 책상 같은 데딱 붙이면 너무 예쁘게 이렇게, 이렇게 있겠죠? 네, 그리고 2등 이거 발광을 한다 발광을 해 우와 대박 그거잖아 홍콩 디즈니랜드 어, 이거 디즈니랜드 가면 입구에 이렇게 우디가 이렇게 있는 거를 아, 그대로 재현해 주었어요 연못스 연모스 이게저 원숭이 적어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와 이거는 되게 감성적이다 야 연말에 감성해야지 어. 연말이잖니 헤엑을 감아주면 헉! 어? 무슨 노이야 이게? 이등 선물! 너무 예쁘죠? 우와 짱이다 내데갖데안 돼! <웃음> 우리 구독자님 선물이야 나도 노아스토리 구독자야 어? 그러네? 자 1등 <웃음> 1등에 진짜 뒤집어지고 어마어마하고 내가 너무나 갖고 싶은 1등 선물입니다 여러분 장난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런거는 어, 너무 좋잖아 힐링되고 있니? 맞아요 너무나 예쁜 오르골르 입니다 여러분 너무 예쁘죠? 전원 버튼 있어요 애니메이션을 한 장면을. 아 맞네 그제신의 집에서 그, 네. 그, 장면을 이렇게 재현했습니다. 앞에 디테일을 보시면 제시 너무 예쁘죠. 너무 귀엽죠. 오와, 캐릭터 하나씩 늘어나네. 처음에 네. 우디 혼자 있고, 이 등에서는 슬림키 생겼고, 위는 제시랑 사이까지. 이게 1등, 2등, 3등. 오, 그 옆에 온 오프가 있어요. 온. 한 다음에 미에탭을 어. OST구나. <웃음> 어, 내가 갖고 싶어 어떻게 응모하세요! 나도 응모해야겠다! 엄마 아이디로... <웃음> 1등 선물까지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네. 띵. 어? <웃음> <웃음> 이벤트! 안 네. 돼! 어떻게 하시면 되냐고요? 띵고 어플에 가입을 하실 때 보시면 이렇게 추천 코드에 노아스토리 라고 이렇게 내 얼굴을 지가리는 <웃음> 노아스토리 라고 이렇게 밑에 이벤트 코드 쓰는 날이 있어요 거기서 아. 이벤트 코드가 있는데 거기에 노아스토리 이렇게 적어주시면 아. 됩니다 그리고 가입을 하시면 크리스마스 이브날!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해서 여러분들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렇게.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아닌데 이렇게 뒤저물 떨고 나온 거예요. <웃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Orange <웃음> Carrot 어, and a l i s Toys Room 아리의 인형방 이렇게 이벤트 준비를 하셨으니까 <웃음> 엄마 거, 아빠 거, 누나 거, 동생 거다 가입을 할 때. 내꺼, 노아스토리꺼, 오렌지캐론님꺼 음. 다 가질수도 있어요 음, 음. 그러네 근데 선물이 다 달라요 예, 네, 선물이 달라요 어, 당신이 원하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내꺼 내 아이디로 해? 알았지 이거 타게? <웃음> <웃음> 그러면 네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웃음> 지금까지 어, 노아 샨탈 할아버지였고요 브로디였습니다 브로프죠 안녕 닥마 이제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오르골. 이렇게 덤보와 티모시와 이렇게 친구, 기차까지 이렇게 있어요. 약간 이렇게 페스티벌 컨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옆에도 똑같이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온오프 버튼 있고, 밑에 이제 태엽을 감으면 땡글땡글 돌아갑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성적인 이렇게 샷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띵고로 가입하셔서 토이스토리 오르골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